타로는 15세기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예언 및 예술용 카드 덱입니다. 타로는 이전에 사용된 게임용 카드 덱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으며 이전의 카드 덱은 기호와 숫자만으로 이루어졌던 반면 타로는 22장의 대 아르카나 카드와 56장의 소 아르카나 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로의 대 아르카나 카드는 주로 숫자와 기호가 아닌 이미지를 사용하여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데 이러한 이미지는 예술 작품으로 서의 가치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 아르카나 카드는 이탈리아의 문화와 철학적인 개념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이중 일부는 기독교적인 상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타로는 이후에 프랑스와 다른 유럽 국가로 퍼져가면서 예언 도구로서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 타로는 영국과 미국으로 전파되면서 현대적인 타로 카드 덱이 만들어졌으며 이는 대부분 이전의 이탈리아나 프랑스 버전을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타로는 세계 각지에서 예언 및 집중력 향상에 사용되는 도구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